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흉터가 없는 무용인중축소수술을 많이 하다보니까 태어날 때에는 인중이 긴줄 몰랐었는데 양악수술 받고 나서 인중이 길어졌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얼굴형에서 양악수술이 효과적인지 양악수술을 하면 인중길이가 길어지는지 아니면 도리어 짧아지는지 어, 양악수술을 이렇게 줄이니까 인중도 짧아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에 대해서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진료 오신 분들에게 양악수술은 왜 받으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얼굴이 길어서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두 분이 모두 얼굴이 깁니다만 왼쪽의 경우는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긴얼굴로서 일반적인 양악수술로는 효과가 없는 얼굴형입니다. 왼쪽은 얼굴 형 얼굴 면이 오목형이고 오른쪽은 얼굴형이 볼록형입니다. 이분들이 얼굴이 길다고 하더라도 어, 양악수술로 더 예뻐지기는 힘든 얼굴형입니다. 즉, 양악수술 적응증이 인디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양악수술에 효과가 있는 얼굴형을 알아보려면 두분다 공이 주걱턱형의 긴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얼굴을 이마 코턱 등으로 3등분을 해봐서 아래 3분의 1이 큰 얼굴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 아래의 3분의 1이 긴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하관을 구성하는 인중, 입술, 입술 아래의 이 아래턱 중에서 빨간 화살표의 아래턱 길이가 짧은 얼굴 비율에서는 양악수술에 효과가 없으며 오른쪽과 같이 인중이 짧고 입술 아래턱이 긴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양악수술은 해부학적으로 이 파란 사각형의 뼈를 수술하는 것이므로 얼굴 상중하 중에서 콧구멍 아래 얼굴이 큰 경우에 효과가 있고요 노란 사각형 부분의 인중 길이가 짧으면서 빨간 사각형의 아래턱이 큰 경우 효과가 있는 수술입니다. 여기 보시는 키라 나이틀리가 바로 인중이 짧고 아래턱이 큰 비율로 양악수술에 아주 효과적인 적응증이 되긴 합니다만 아, 이 예쁜 얼굴을 양악수술하면 망하겠지요 사실 양악수술의 가장 중요한 적응증은 윗니빨과아랫니빨이 맞닿는 그 교합을, 교합을 교정하는 효과인데요 왼쪽은 위턱뼈가 크고 아래턱뼈가 작은 얼굴형으로 이러한 얼굴형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노랑 타원형 부분에 있는 위턱뼈가 크고 빨간 타원형의 아래턱뼈가 작은 얼굴은 얼굴이 길다고 해서 양악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 얼굴형인 것입니다. 양악수술은 옆 얼굴에서 이렇게 아래턱이 전방으로 돌출이 된 3급 부정교합을 치료할 때 가장 효,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얼굴면 분석으로 보면 이렇게 빨간 사각형의 중안면보다 노란 사각형의 하안면이 전방으로 이렇게 돌출된 경우 얼굴 깊이 분석법으로 보게 되면 귀 구멍에서부터 코옆 꺼짐까지의 빨간 화살표 길이는 정상 길이인데 반하여 귀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그 노란 화살표 길이가 많이 길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한다면 정말 양악 수술이 최고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키라 나이틸의 사진을 보시면 정면 모습에서도 귀 구멍에서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상당히 긴 것을 볼수 있는데요. 사실 저턱 끝이 저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리어 양쪽 옆에 사각턱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얼굴에서 상상을 해보시면 입술 아래쪽의 턱이 작아진다고 한다면 입술 위쪽의 인중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 보일 것이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중안부 긴 얼굴이 많은 인종에게서는 이 심한 주걱턱이 아닐 경우 비율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한 양악수술은 아래턱을 뒤쪽으로 집어넣고 상악골을 전방으로 빼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 바닥이 이렇게 전방으로 이렇게 들춰짐으로 인하여 코 퍼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양악수술을 해서 어떤 얼굴형이 효과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해드리자면 정면 얼굴에서는 상중하삼등문을 해서 콧공 아래 하관이 크면서 인중이 짧고 아래턱이 길 경우이며 옆면 얼굴에서는 3급 부정교합으로 아래턱 치아가 위턱 치아보다 이렇게 전방으로 나가 있는 접시형 얼굴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안면윤그 수술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악 수술은 근본적으로 얼굴 살과 얼굴 뼈 중에서 뼈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골질이 줄어들고 이 골질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불독살이라든가 볼 처짐이 올 수가 있고 또턱 끝에서는 이렇게 마녀턱 처짐이 어 인여된 살로 인해서 그러니까 뼈가 줄어들고 나면 남은 살에 그 인여된 살 조직으로 인해서 이런 마녀턱 살 처짐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수술 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